안녕하십니까. 망상청 피반 혈관염 환자 여러분.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52살 김영호라고 합니다. 처음에 증상은 2017년 정도에 다리에 눈물 비슷하게 푸른 형태가 그때 처음 나타났었거든요. 일단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가까운 병원에 갔죠. 동네 병원에 가서. 여러 군데 갔더니 다 증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진통제나 이런 처방만 갖다 해 주다 보니 점점 점점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학병원에 주는 약은 거의 똑같고 특별하게 호전되는 건 없었고요. 증상이 나타나면서 피부색이 얼룩해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서 동반되는 괴사. 괴사가 오면서 통증, 통증은 일반적인 그냥 통증이 아니고 어떤 목 같은 걸꽉 찌른 다음에 후벼 파는 극단적인 통증이 와요. 그럼 통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 지금 뭐 100% 완치는 안 됐지만 예전에 비하면 80% 정도는 거의 다 낫다고 보고요. 지금은 통증도 없고 괴사도 없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괴사가 안 오고 그 다음에 괴사 없을 때도 통증이 계속 간혈적으로 계속 쑤시는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그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이제 일을 조금 많이 한다 싶으면은 이제 다리가 또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것도 없어졌고 이제 통증은 거의 없어요. 너무 치료를 급하게 서둘러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내가 살면서 끝까지 너를 쫓아가서 이겨내겠다는 마음으로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올.